I'm sorry, s o 네 여러분 저는 어, 일일 무사히 마쳤고요. 청천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또이 전기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끌게요. 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주차 를 어, 충전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 지금 아, 충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요 저번처럼 헛걸음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환경부 누리집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전기차 충전소 찾기를 클릭하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평역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용 가능한 지점이 뜨죠. 혹은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주변 충전소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충전소 검색 필터를 사용하시면요. 이 본인 차량에 맞는 충전기 타입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원 공영주차장을 보시면 사용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고 저는 다른 곳을 찾아서 롯데마트 부평역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7회 식목기를 맞아 진행되는 오늘 나무 심기 행사는요. 요즘 운전하다 보면 확실히 어 예전에 비해서는 전기차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버스도 전기버스가 있고 사실 장단점이 꽤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하는 것도 음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잘 확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가 한 대씩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을 때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또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그날까지 꼭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충전 다 됐어요. 아, 회장입니다. 여기서 어떡해? 어떡해?